여러분들은 로또 1등이 당첨되는 현실을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저와 같은 행운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흔한 30대 남성입니다. 잘 살지도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초, 중, 고까지 성적도 중상이었죠. 대학도 무난하게 들어갔고 살다 보니 인생에 이런저런 우열곡절이 없었으니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인생 무난하게 평범하게 산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또가 당첨된 그때는 20대 중반이었고 18억의 당첨 실수령액은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경기도 안산으로 넘어와 전문기술직으로 취업을 하여 기숙사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창원에 계신 부모님께 데려가는 길이었는데 글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앞차가 미끄러지며 오른쪽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저도 놀란 나머지 핸들을 꺾으며 비슷한 위치에서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활치료까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고 직후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창원으로 내려와 지냈고 쉬지 말고 돈을 벌러나가자는 생각에 아버지 소개로 친구 근 업장으로 나가 잠깐 일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주말에 낮잠에 빠져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번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여러 숫자가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깨자마자 종이와 펜을 찾아 적기 시작하였죠. 아무래도 꿈이다 보니 숫자가 들려도 흐릿하고 희미하게 끝이 나서 기억에 의존하여 눈 감고 되새김질하고 숫자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네개는 기억이 나는데 두개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걸 어쩌나 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 그날 밤을 꼴딱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해집어봐도 떠오르질 않고 다시 잠을 청해 꾸려해도 두번 다시 나타나주지 않았죠. 별수 없이 네개만이라도 맞추자는 생각으로 네개 수동해 두개 자동으로 돌려 반자동으로 5만원치를 샀습니다. 로또를 평소에 잘 구입하지 않던 저는 사고가 난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통사고 휴증으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로또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었죠. 그리고 5만원치를 수동 4개 똑같이 해서 반자동으로 돌린다는 게 웃길 수도 있지만 꿈을 꾸기 전주 그러니까 바로 직전 로또에서 5만원이 당첨되었었거든요. 어차피 당첨된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냥 당첨된 로또 용지를 바꾸어 다시 샀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직전 회차에서 제가 5만원이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줄만 4개의 번호를 찍고 반자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정말 그랬더라면 지금 이 로또 1등 후기를 전달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로또 명당 그런 곳이 아닌 평범한 로또 판매 취급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 편한 날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하실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었죠. 그런데 토요일 저녁 로또 당첨번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열개의 조합들 중에서 한 줄이 딱 1등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정말 희한하게 이상한 확신이 들었었고 로또 1등 당첨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1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응어리 져 있던 곰팡이들이 눈독듯 사라졌고 단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에 계시다가 헐레벌떡 거실로 나오셨죠. 장시의제 모습을 그때 상상하자면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미친듯이 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눈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는 왜왜왜 왜, 왜 하시며 무슨 일이냐는데 제가 아빠 엄마 아빠 하면서 또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 손에 들려있던 로또 용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어머니는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시고 저보고 아직 다이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뛰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괜찮다며,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 앞으로 로또 용지를 들이밀으니 엄마가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눈동자만 떼구르르 굴리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도 이내 저와 같이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버지는 담배 한대 피우러 나가신다더니 20분이 지나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소주와 옛날 동닭을 사서 말이죠. 지금 제정신으로 납득이 안 되신다며 이게 무슨 일이나 이게 도대체가 다 무슨 일이나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웃는 건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광대 끝까지 올라가서는 아버지께 나도 술좀 달라고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좋다며 오늘만 기분 좋게 한잔 받아보라고 하셨죠. 그동안 술도 못 마시며 위욕 없는 나날들이 그한 잔에 또한번다 씻겨 내려졌습니다. 옛날 통닭의 닭다리가 진짜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돌고 도는 살들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고 마치 공중에 붕붕 떠 천국에서 술과 안주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너무 좋다며 당첨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웃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되면 같이 따라가 준다며 아버지가 KTX를 타고 가자고 하시네요. 가는 김에 서울 구경도 하고 놀러 오자면서 어머니께 짐싸라고 하시고 당첨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알뜰하게 쓰기를 신신당부 하셨어 부모님께서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며 본인들에게 돈쓸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면서 대신 소고기가 먹고 싶을 일이 자주 생길 것 같다며 그때마다 사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걸 듣던 어머니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마에 보톡스 맞아야 되는데 그거 아버지가 아까워 안 해주신다고 아들이 해주면 안 되냐고 하시네요. 그걸 듣는데 저는 웃다 울다 고개만 끄덕이며 또더 없냐고 물어봤죠. 다 필요 없다고 너만 건강하게 지내고 이렇게 웃어만 주면 된다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서울을 함께 저와 다녀왔습니다. 당첨금 수령 과정은 말 안해도 인터넷에서 올라온 이야기들이 많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생략할게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서울 지리는 박사시라며 따라만 오라고 하고 노량진으로 가 회도 먹고 놀았습니다. 참고로 박사라는 아버지 덕분에 노량진을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렸죠. 몇 번이고 지하철을 잘못 타고 길 잃어버리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가족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니 결국 택시를 타고 갔었답니다. 택시 타서 사투리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사투리 쓰는 걸 들키지 않으려 묻는 말에도 대답 안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후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걸까요? 지금은 제가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았던 인생에서 단한 번의 비극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마음에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던 제가 불평불만이 아닌 사소한 일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평범하게 직장을 찾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곧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받아달라고 이것밖에 못 드린다며 이억씩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로 집과 차를 사고 이제는 차곡차곡 다시 모아가고 있고요. 집을 사면서 한 번에 확 빠지는 돈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집값도 올랐고 어쨌거나 제 돈이었기에 잘한 선택이었고 말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지금까지도 매주 5천원씩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하며 한 번만 더 꿈에서 번호 불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에게나 1등의 기회는 올 것이고 그 행운이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행운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해진다면 그보다 더큰 보람도 없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길었던 저의 로또 1등 당첨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